럴수, 를수 이럴수가 오래간만에 연습을 하려고 꺼냈는데, 줄이 터져 있습니다. 이를 어쩌면 좋을지요. 이렇게 줄이 터져버렸네요. 이럴 때는, 어, 이 밑에, 여기, 이쪽 부분을 잘라내고, 이렇게 당겨서 여기 다시 길이가 되면, 다시 묶어가지고 쓰면, 임시로 또 재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이 부분을, 어, 잘라내고, 여기를 잘라내고, 뺍니다. 그리고 여기를 풀어요. 묶여있는 거를, 이렇게 그냥 풀어요, 풀어. 풀어. 이렇게 풀어도 매듭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 풀리지 않거든요.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를 여기를 최대한 살릴 수는 만큼 살려서 딱 자릅니다. 이렇게 잘라냈죠, 그죠?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. 이거 조금 더 내야겠네. 싹 끼워가지고, 잘보시려면 모르겠어요. 이렇게 싹 끼워가지고, 딱 땡기면 여기가 매듭이 지어지거든요. 이렇게. 그래가지고, 여기를 다시, 이렇게 감아줍니다. 안 풀리게, 매듭이 안 풀리게,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감아줘요. 아쉬운 대로 일시방편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이게 아랑회즈 줄이 이렇게 잘 터져요. 이쪽이 잘 터지는데, 이런 데 이렇게 당겨서 아쉬운 대로 써주면 됩니다. 대충 조율해봤는데 쓸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아쉬운대로 쓰시면 됩니다. 끝!